히로시마 여기에요. 네. 오면서 역시 일본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야,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? 네. 연결돼 있는 아세 모린인가 봐요. 와, 이런 음식만 봐도 벌써 아, 역시 일본의 느낌이 확 나요. 그렇죠? 네. 그리고 지금 아래 보면 오코노미야끼 그림이 몇개 보이잖아요. 네. 히로시마가 오코노미야끼로 되게 유명한가 봐요. 그래서 뭐 식당이 네몇개 있죠? 그놈의 학개 식당이 여기랑 연결된 아셈홀 식당가에요 2층인데 저는 또 이런 음식 사진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, 일본이 또 스파게티가 또 괜찮죠. 그죠? 네. 샌드위치도 팔고요. 네. 그리고 또 아래 쪽 보면은 뭐 이렇게 네, 가격은 뭐 대충 다 보이죠. 네, 카레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.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거. 다음에 가보면 아 저기 뭐 줄을 되게 많이 서 있네 저 집은 진짜 맛집인 것 같아요 음. 어이 집은 진짜 맛집인가 보다 이거 뭐 파는 데지? 아 여기는 오코노미아키 파는 데인가 보다 되게 유명한 데인가 봐요 사람들이 꽤 많네 와. 어 나왔다 아이, 화면 뒤로 왔어요 야 아니 얘네들은 이런 사람들 여기 히로시마 사는 사람들은 오코노미야키 맨날 먹을텐데 이거 많이 어 여기 오코노미야키 집이 되게 많네 사람이 다 많아요 와 여기서 한번 오코노미야키를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물론 그 번화가 쪽에도 오코노미야키 되게 유명한 집들이 많은데 뭐 거기나 여기나 뭐 비슷하겠죠 그러고 굳이 뭐안 유명하더라도 새로 생긴 데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다 먹어봤을 거 아니야 기존의 거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더 맛있게 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했겠죠 거기보다 맛없게 하면은 뭐수천만원 내려서 식당 오픈하겠어요 수업 들여서 그건 아니겠지 아 여기 끝이네 아 여기는 또 라면집인가 보다 그죠 네 이게 히로시마의 몇몇 가게들은 이런 야구복 같은 걸 전시를 많이 하네 원래 사장이 전직 그 야구선수 출신인가요 네 아, 저렇게 만드네요. 한번 볼까? 오케이. 아, 여 가격 보이네요. 900엔, 1350엔. 여기는 히로시마 역하고 네, 붙어있는 아셈몰이었고요 네, 그리고 또 반대편에 보면은 이렇게 돈가스. 아, 돈가스 이렇게 한족 주고 780엔이야? 음, 여기는 뭐 가격이 그렇게 막 괜찮다. 뭐, 이 정도는 아니네. 자, 드디어 남쪽 출구 나왔습니다. 남쪽 출구. 로 이렇게 나오면 은 이런 모양이 있어요 저기 앞에 비쿠카메라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 전차도 보이죠? 음. 택시들도 좀 있고 엑기시티라고 저기 건물도 있네요 네. 제가 이 구글 스트릿 그 비운인가요 네. 그걸로 다 봤어요 그래서 좀 익숙해 아그러고 보면 역 앞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데도 있어요 뭐 지하상가도 있나? 잘 모르겠네. 아무튼 뒤에는 저렇게 써있죠. 히로시마 스테이션이라고. 네. 네 여기가 이제 남쪽 그 입구인가봐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저기에 그 전차라고 해야 되나 네, 전차 서 있는 데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전차 쓰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니라 라인이 두인가세인가뭐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복잡해서 잘 모르겠지만 네. 지금 여기 사람들 줄서 있는데도 전차 타려고 하는 거고 버스인가? 전차인가요? 네, 전차 같아요. 여기 라인 있는 거 보니까. 그러고 저기에 이렇게 전차들이 있잖아요. 그죠? 네. 저기 또 전차들이 또 서있는, 저기서 타는 건가 보다. 아, 여기 방금 본 데는 대기하는 데고요. 네, 여기서 타는 건가 봐요. 근데 전차 노선이 조금, 뭐랄까,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근데, 마침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. 아, 전차가 대인은, 어른은 130엔인가 봐요.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1,400원 정도 되겠죠? 1,500원? 1, 뭐라 환율을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1,400원 정도 되겠다. 좀 조금 아래.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어디냐? 봤더니 네 히로시마 여기라고써 있는 데가 어디죠? 어 어디지? 네, 모르겠어요. 아무튼 네. 저 위에 히로시마 성이라고써 있는 거 보면 겐초마에가 뭐야?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. 아무튼 이래요. 네 그래서. 저는 여기서 이거 대충 보고 뭐 어차피 그 패스 있으니까 잘못 가면 또 가다가 내려서 또 반대 거 타면 되고 뭐 이러면 되죠 뭐 아직 호텔 체크인 시간도 아니고 가서 뭐 일찍 체크인 해주세요 이런 거 부탁하기도 별로 싫고 그래요 전차 무제한 승차 프리패스는 저기 써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또이것 타고 전차를 한번 타보죠 그래서 전차를 탔습니다 꽤 넓어요 뭐한 칸짜리도 있고 이건 한 세, 네칸 되는 것 같아요 <목소리도> 아, 이따다키마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는 뜻인가요은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빠르죠? 게 와. 아무튼 이래요 어. 자 여기 반대쪽도 방을 보면 이렇게 일본 도시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어.